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성전에 허경한 회장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사라는 예, 호칭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회장이란 말이 좀 예, 조금은 익숙지 않습니다. 아, 지난 9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19강좌를 해가지고 너무 이제 제가 제 오바를 한것 같습니다 목이 많이 잠겨서 듣는 분들이 참 거북할 것입니다만은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의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음. 이세 유럽사회는 바로 기독교 세계입니다 이중세 세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천년입니다 그 천년의 깊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해야 될이 캐드릭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비로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그러니까 종교개혁 가운데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태리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캐토리기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중심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봉화가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현리8세가 이혼 문제를 위해서 카드릭과 결별을 하고 바로 성공회라는 영국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회는 겉대기는 영국교로 가지만 모든 것이 다 캐드릭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캐드릭을 계획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청계도에 있습니다 이런 청교도 혁명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청교도인들은 이 메이프라를 타고 바로 프리머스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머스를 출발한 청교도인들은 1620년 9월 16일 메이프라를 타고 102명이 프리스모 수량을 출발해서 이런 풍랑과 참 어려움 속에서 섬 양식도 떨어지고 절반이 결국에 이 배에서 또는 추운 그 지방에서 상륙해서 죽습니다. 이런 하나의 내용들은 우리의 섬리사적으로 볼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대상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상을 형단해서 미지의 땅 아메리카에서 청교도 정신을 세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 건국되는 그런 섭리가 이어졌다는 것은 장차 이 메시아의 강림과 그리고 그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20세기의 로마와 같은 나라였다. 2000년 아, 전에 예수님은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속국이었으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나라에서 만일 유대민족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로마의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 국가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팍스 로마라는 로마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룸으로 들어가서 원룸만 설득을 시키면 바로 로마는 기독가 되고 로마는 바로 곧 세계였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루살 삶을 넘지 못하고 유대를 넘지 못해서 결국 십자에 돌아가심을 알마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로 돌아가서 400년 순교의 과정을 끼쳐서 길고 로마를 굴복시키던 것처럼 오늘 20세기에 이, 지금, 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이 미국이 그 정신은 바로 종교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청교인들이 정신에 의해서 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땅에 가서 그야말로 추운 겨울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이 도움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좀찌앗들를 굶으면서도 그것을 그 이듬에 심어서 이래서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러면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서 오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의 기념을 하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청교인들이 건너갔던 그런 사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서 이렇게 청기도 프리턴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1 6 2 0년메이풀라울타고 예, 102명, 103명이 갔지만 절반이 그런 금조인과 추위에 다참 죽고 나머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 건국되게 예, 됩니다. 그래서 그 청기도 후예들이 결국에 19세기 중반에 대한민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죠. 당시의 조선은 운둔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가 국가정세의 세계정세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840년 조그만한 저섬나라 영국이 바로 이 동북아시아의 종주국이라는 청나라를 아편전쟁을 통해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때 동아시아는 모두가 다이 국제정세의 흔들림에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재빠르게 1 8 5 0년 프리제도에 이끌고 있는 흑선을 의해서 에도왕을 경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8년에 바로 좀 매지혁명을 통해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발빠른 그런, 어, 걸음을 옮겼지만 우리 조선은 결국에 쇄국 정책에 의해서 운돈의 국가로 남아지게 됩니다 1884년 4월 갑신정빙이 일어났지만 은 결국에 혈기에 넘친 그는 혁명가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정변은 3일 전날없 끝났고 전 불행스럽게도 이 나라는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치료하며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없는 그 민족은 결국에 명성황과 살해되는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인됩니다 그 시신도 불을 태워서 흔적을 지워버리게 되죠 그 다음 1905년 힘없는 우리 조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채 병술국치 1910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비로소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주권을 상실한 비참한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이런 나라 위에 기독교 성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의 그런 암울한 시대를 깨우치고 이 나라의 메시아에 그런 기적을 쌓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때 이 나라에 와서 그런 어둠을 깨치고 그리고 문명사유를 이렇게 개몽했던 그런 성교사들이 알렌입니다. 알렌이 바로 갑심정쟁이 일으킬 때 1884년에 들어갔고 언더우드 아펜젤로가 그후 1985년 1년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달 늦게 메리 스크랜트 그의 아들 윌리엄 스크린트가 들어옵니다. 윌리엄 시크린드는 바로 의학공부를 하신 의사였고 개혁의사였고 뉴욕에서 그런 병원을 차리고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열렬한 그런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그 아들을 설득해서 바로 이 운돈의 나라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했던 겁니다. 당시에 우리의 조선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 아프리카에 있을 만한 원시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 우선 하수구가 없으니까 냄새가 나고 그리고 집집마다 구슬 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밤잠을 못 자고 또 우리는 그때 면직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듬어지를 했으니까 집집마다 다모 다듬이질 소리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런 운둔의 나라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열과 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이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그서 그렇게 청교도 후예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운돈의 국가에서 이제는 서서히 개몽이 이루어지고 문명, 문명의 90%에 달려있던 이 민족들에게 바로 신식교육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말씀드리면 저 1885년에 언더우더 아펜젤루 성교사가 바로 대모를 타고 제물부항에 들어옵니다. 알레는 1년 앞서 들어왔고요. 알레는 중국의 성교사로 왔다가 바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대 우리의 부활절 잘안 보여서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힌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들이 재물포항에 들어서면서 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열과 상을 다했고, 자식을 무대했고, 남편을 묻었습니다. 이래서 은둔의 국가를 점점 이제 개몽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나라, 총아집 짓고, 수도 한양이라는 것은 정말로 상하수도 시설도안돼 있고, 거리는 그리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나라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영역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학교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미션스쿨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세운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이 바로 천여개가 됩니다. 전국 박방그 곳에 바로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이런 학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3.1운동도 일어나게 되었고 독립운동도 일으키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결국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근대화를 시키는데 결국 좀 그런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교육이 바로 19세기 말에 청교도의 후예들이 이 땅에 성교가 가지고 세운 학교의 그런 교육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청교도 후예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 경제대국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고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연좀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바로 이,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했어요 그 이스라엘 땅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모든 면이 닮은 꼴입니다 크기도 물론 우리나라에 강원도 많은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만 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의 천년 역사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건국이 해방 이후에 1948년에 이르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나라를 잊어버렸다가 1948년에 건국을 합니다. 근데 GDP는 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이 선민호스의 부름을 받았지만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꽉은 시중이를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 민족을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유럽으로 갔고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청교도 정신을 통해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 청교도 후예들이 한반도로 돌아와서 오늘 재림 역사를 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민족은 이미 재림미세가올수 있는 조선 500년 역사활동에서 를 준비된 민족입니다. 물론 외연상에는 바로 이렇게 산업도 발달하지 않았고 빈곤과 그리고 또한 개몽도지 않은 그런 나라였지만 이미 이 나라는 성약을 중심한 그런 하나의 질서 속에서 그래도 예절이 있고 또 충신이 있고 연료가 있고 효자가 있는 그런 도예의 민족이었어요. 이것은 장차 오시는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참부부이시고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참부모를 섬기는 효자가 있어야 되고 신랑을 섬기는 연료가 있어야 되고 또한 왕을 섬기는 충신이사기 때문에 그런 충신 효자 연료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조선 500년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그면 슬픔과 고통을 그 한을 가슴 속에 숨을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 타락의 슬픈 그런 고통 복귀의 그런 고통의 원한의 한을 다 품을 수 있는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 보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이 심정을 몰라요. 응. 배고픈 사람의 그런 배고 보지 않고서는 배고픈 사람이 심정을 알지 못한다 말이야. 응. 하나님의 한스러운 육천 원의 섭리를 해야 될수 있는 그 민족이야 말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리고 그 제국 속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이지만 이 반만의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땅위에 참보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이 나라의 전례가 되면 그 종교는 꽃을 피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위 의 이병철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집 건너 하나가 교회라고 할 만큼 기독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교회의 흔적도 사라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 두집 건너 하나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땅에 메시아 참부모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종교의 열정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랑으로 오신 분이요 그리고 또한 참부모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왕 앞에 신하가 되어서 충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 앞에 연려가 되어야 됩니다 충신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한 것을 우리가 조선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기독교에는 십계명이 있지만 은 바로 유교에서는 삼강옥이라는 윤리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신장 군의 부강, 부의 부강이란 삼강이고 오류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또한 부모유신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삼강오륜이 우리에게는 맞,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은 그러나 이내용이 전체가 뭐냐 식규명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뜻이고 또한 신앙의 기와비를 섬기는 그런 뜻이고 나라의 충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침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세마 이스라엘이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모압평야에서 모아놓고 눈물로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에르사 세마 이스라엘 말이야 이스라엘 하나 들으라 너희는 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한 선나 항상 묵상하며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다 표로 삼으며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 그것을 발라서 쇠마이스라 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요 그것이 유대교의 정신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재림주님이 이 땅에 맞이해야 될이 민족은 철저하게 이조 500년 역사를 통해서, 아니,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충이 모시고, 효가 모시고, 열이 모시라는 것을 가르쳐 온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사회 신 사건입니다. 사회 육신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어? 삼촌이 조카의 그런 왕권을 찬달한 사건이에요. 어. 이런 하나의 사건에, 전박팽년 하위지 성삼문 같은 이런 사육신이 일어나서 바로 왕권 복귀를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건 하나의 사건에서 이들이 정신이 무셨이었습니다 바로 반종왕을 복위하는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불사이군 우리에게는 한인군밖에 한 없다는 거예요 세조는 우리의 왕이 아니고 단종의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행년 하위지 또한 성산무 같은 것은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그것은 삼촌 세조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왕은 하나니까 불사이군 세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장에 나왔을 때 아, 왕 세조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왕이라고 한번 한 불러준다면 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 성산문 박팽년이 어떠한 그런 좀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 되느냐 하면 삼족이 멸해, 삼족. 삼족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 처가 가족, 그리고 외가 가족이 남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 노비로 끌려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역적의 그런 그 처벌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거열형이라 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왕이라고 한다면 나는 용서해 주겠다고 해요. 왜 너무나 큰 인재니까 이런 인재가 없이는 조선을 건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불사이군 저희들은 한인군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대군이고 임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족이 멸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거혈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시가 있습니다. 박팽년이신데 까마귀의 눈빛 맞아 희는 듯 겁놈해라. 양명월의 범인들 어으이야임양한 일편단심 별할 줄이 있어요. 이것이 성산문이십니다.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거니복내산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망공할 때 독야 청청 참으로서 충신이 멋있는 하나의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서 이 충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배들 우리 원로 형님들이 어떤 분입니까 청춘과 젊음을다 바쳐서 아버님의 뜻길을 개척하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으로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버님 식탁에 불러가지고 아버님과 함께 진지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아버님이 성화하고 독생예 같은 극 가자 이 당님을 내모으는데 동조자가 되고 또한 독생예의 같은 세력이 됐습니다 독생예가 주는 녹을 먹으면서 독성녀가 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장님을 광료로 내몰했던 장군이 독생자만 독생이만 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동조했던 세력이 우리 선배 원로 형님들이었어요 저희들은 16세 학생 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 선배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이 뜻을 따라서 일편단생님 이 뜻길을 걸어왔어요 오늘 일한 어려운 고난이 처지해서 아버님도 3대 왕관과 함께 저 광야에 나가서 10년의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영하 20도 30도가 오는 데는 그 속에서 십자길을 걸어가시네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20세기의 십자길이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를 지고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매달겠습니까 그런데 독생자가 이 당님을 광료로 내모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과 다름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에서 순간의 아픔을 통해서 운명을 달리했지만 10년의 인고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홀로 선배 형님들이에요 저희들이 존경했던 그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기에 박평년 하위지 이게 성산문 같은 사람은 일국의 충신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삼족이 멸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도왕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천주의 왕입니다 천주의 왕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는 거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로를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도 삼주기멸하고 자기의 거열령을 당하다라도 굴하지 않고 그러 나라의 충신에 있도록 일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조의 만왕의 왕을 섬기는데 일국의 군주를 섬기는 충신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게 요 우리는 그대의 10배, 100배, 1000배의 충성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각오와 결의를 다짐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선분이 참 이런 시를 읊고 갔습니다만은 이제 성선분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지은 씨가 이겁니다 북소리 등등 목숨을 제촉하고 서산에 걸린 해길로가만 가는데 가는 길 황천길에 는 주막도 없다니 오늘 밤은 거리에서 치어야고 죽음을 들려 하지 않고 주막길도 없는 그 길에서 홀로 가는 그런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시장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이 죽고 또한 부인이 사랑하는 딸들이 노비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도 그렇게 죽는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참부모님 그리고 삼대왕권을 위해서 우리의 기껏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각오 없이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선 길입니다. 여기가 우리 원로 선배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장하신 분입니다. 어? 오늘 이런 좀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이렇게 좀 주일 예배에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어떤 간에 이런 거열당하는 형을 당하는 이 모습 사지가 찍어 죽는 것이 네. 예, 조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좀,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사육신의 충절된 마음. 그것을 보면서 나는 조선 역사는 이땅 위에 만왕영화로 오시는 참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원리를 들어보면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물론 준비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헬라문화권에 들어가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제수님이 오시게 되면 민의에 의해서 주님을 어, 섬기는 그런 민주주의 형태의 헬라문화권에서 그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교도의 후예들이 이 땅에 와서 바로 개몽하고 우리의 문명을 깨우쳐서 우리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이래서 조선 500년 역사는 성리학의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에는 충과 효와 열이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 충신이 되는 그 연습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충신의 길을 가라. 효의 길이 있는 것이다. 열의 길이 이런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한 조선 500년의 성리학이 질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관료들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다하지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500년 역사를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메시아를 만질 수 있는 이 백성에게 바로 충의 교육을 시켰다 초예가 어떤 것이랑 가르쳐줬어요 열이 어떤 것이람하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도 삼족인멸하고 거열령을 당해도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는 법이 없어 충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우리 원로 선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독생의 아주는 녹을 먹기 위해서 독성녀가 주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에요 우리는 자기의 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바로 이땅 위에 참모로오시는그 부모님을 우리는 지성과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 것이 2조 500년 역사를 통해서 효예기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어? 그것이 심정이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인당수에 팔고 아버지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음. 아버지눈 하나 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인당수에 바쳤단 말이야. 그런 효심을 우리는 이제 500년 역사에 대해서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오시는 재림주님은 그런 부모 입장에서 우리들이 그런 효성과 효심을 따해서 모셔야 된다는 것이 이전 500년 역사의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의 민족의 그런 교육과 훈련이었다. 열렬리는 어떻습니까? 상뭐좀 남편이 들어가면수절 했어요 재혼이라는 꿈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료문을 세우시고 효자문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한 하나의 준비의 과정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된 우리의 민족으로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또한 신랑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기대를 세우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이 어던 효종이 가 봉보되고 또한 춘향이 왔던 연료의 그런 그아뭐 위에서 섬기는 이상의 천배만배의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우리가 알고 이 민족의 정신은 배달민족으로서 뭐 짜장면을 배달하는 그런 배달민족이 아니고 어 동방예의지국의 동방예의지국 그리고 우리는 시의 사상을 가지고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심오살이 했잖아요. 이것들이 모두가 부모에 대한 효과였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장차 이땅 위에 망해하시고 참부모로 오시는 그 부모를 이렇게 성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수한 언어를 세종대왕은 만들어줬습니다. 세계는 1678개의 글이 있지만 대한민국에 쓰고 있는 한글은 창제글이에요 재림주님의 맞춤형이 그 한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그런 전보다 어떠냐 주님이 오시면 은 하늘의 육천의한 맺힌 그 사연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고글로다쓸수 없는 거이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내 가슴 속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모르는 그런 사연이 내 속에 있어요 내 가슴을 헤쳐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한이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어. 그런 한과 하나님의 육천의 한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한을 어떻게 글로서 말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도 표현해야 될거 아니야?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골고도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연들. 그런데 방법은 뭐냐? 표현력이 좋은 언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은 세종도항을 시켜서 장차 메시가 와서 이 항구를 통해서 내 한과 슬픔과 역사의 그 곡절 을다 설명하라고 해서 뭐냐면 한글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 표현들이 우리가 좀 상상을 초월한 그런 표현들 아니에요. 어? 뭐 억만세, 뭐억만사는이 어디 있어요? 그아 그래? 어? 그런 표현들이 이 한글이 형용서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자재로 하나, 아버님은 쓸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굴, 이런 훌륭한 길을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보다는 참부모님을 위해서 바로 세정장의 이 항구를 만들어 갔단 말이야. 어. 자, 이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만, 한번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세종장님은 백성, 뭐는 글을 모르니까, 바로 이백성이 쉽게 알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이지만 세정대왕은 뭐 메시아는 사상을 몰랐으니까 그렇지 바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러한 예술성을 가진 민족이어야 되고 어, 이런 곤룡포를 입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왕가의 전통을 세웠기 때문에 아버님도 곤룡포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의 위험과 권위를 다 세워놓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응. 자이 나라의 그 문화를 만든 것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에 저하 등뒤져 있습니다 응. 이것이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워요 뭐는 이 소고를 어디면 네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이나 좀 이렇게 만든 곳에 다 일본 임진완한테 다 소확시켜버렸어요 전주, 전주 고사, 사고가 남아있었대요 그거 하나 남았어 그거에서 다시 이렇게 필사를 해서 이제 전국에 또 다시 만들었지만 은 그건 2조 500년 역사에 왕의 모든 언행과 신하의 대화를 하는 것을 그걸 다 이렇게 사가드, 사가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자 이것을 볼때독성녀가 뭐냐면 아버님 말씀을 훼손하고 그야말로 좀 천성경도 그렇고 말씀 점지도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국의 뭐냐면 역사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었는데 천비를 밝힌 아버님 말씀을 우리가 훼손한다는 것은 항상 할수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도 그렇죠. 내 말씀은 일액 일점이라도 고치는 자는 저 천국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2조 백0 0년 역사에 같이 찬란한 하나의 유사를 남길 수 있었던 건 뭐냐? 재림주님이 오셨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림주님의 행적, 발자취, 재림주님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보물로 잘 해서 조선 역사처럼 그렇게 잘 복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런 하나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음. 아무튼 어, 좀 이것이 잘못돼서 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어, 프랑스의 그러 그 사상가이자 종교사인 어, 에르네스터 노양이 예수 없이는 어,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선 역사는 우리의 참부모님이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역사를 그대로 말하면 일국의 역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아버님을 결부시켜 재림주를 결부시키면 그것은 세계사가 됩니다 왜? 재림주님은 만우주의 왕이시고 참부모이시고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민족사는 세계사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에르네스도 늘하나기만한 것처럼 기독교 2000년 통해서 세계 기독교 문맥권을 이렇게 됐지 앞으로 이 조선 역사에 그런 기발을 통한 메시아의 사상은 세계의 아버님의 이름이 없이는 메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서없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에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 2세, 3세들에게 아버지 그 귀중한 올리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은 늘 말씀이 실체이시지만 그 말씀을 귀하게 상해서 어디에 가실 때도 그 말씀을 들고 늘 다니셨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그 말씀을 책장에 꽂아놓고 바로 먼지만 퍽퍽사했던 것을 이제야 꺼내서 공부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 앞에 재성스럽고 또한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금과 옥제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영혼의 몸이 되었고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이땅에영원히살수 없습니다 육신을 쓰고 오신 아버님 아버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닦고 갈가서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또 세계에 이 복음 화시게될그 사명이 오늘 2세 3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협회장의 참 이런 결단에 의해서 2박 3일의 그런 짧은 일정이지만 수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새로운 섭리의 출발점에 있어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님 비록 저의 부족한 입술로 인해서 아버지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 2회 3회를 거쳐가면서 오늘 우리 이 2, 3사들을 원리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강사로 내몰아야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젊은 많은 그런 식구들이 몇년주에 가서 흑판을 걸고 또한 노방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갖춰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말씀을 전할 때이 말씀이 정말로 오늘 이 민족의 운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우리의 선배 형님 올리도록 계시옵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옵니다 암울하고 참담한 그 시절에 하늘의 뜻을 이루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등져서 개척의 길을 걸어갔던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을 오늘 모실 수 있다는 것도 저의 한 개인적으로 영광일 수 없습니다. 비록 육신은 늙어 가지만 이분들이 남겼던 그런 족적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남겨질 것이고 우리는 그 족적을 따라서 이제 이 당님을 모시고 승리의 아버님 휘날리 날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습니다. 10년의 인고의 서울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승리의 대회를 통한 오말렐마 이제는 천운이 이 땅에 오시게 됐고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물붙듯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 그들을 누가 교육시키겠습니까 우리 2세 3세들이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강사가 되고 이들이 입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많은 역사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땅 이제 어 수고하고 계시고 이 당님의 그런 안정과 그리고 건강을 기원하면서 먼데에서마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저희들의 아쉬움을 용서해 주시옵소 여기에 특별히 원로 선배 형님들에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만이 우리의 선배 원로 형님들이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전핏박과 박해 속에 있는 우리 성전이 이상열 회평의 정성 속에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적이 아닌가 세위되니 앞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사옵고 전국에 있는 성전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발전되어서 오늘의 이도왕님의 슬픔과 한을 씻어드리고 한대한 권이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는 그한 나을 소망으로 바르며 전전하게 싸우니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나올 때이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가정 허경한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기도를 올 사옵나이다. 아주